지난 시간에는 혼인의 신성함과 현대의 도전이라고 하는 내용을 그 복습을 했고요. 또그 혼인관계의 독특성과 실질에 대해서 봤는데 사도가 교훈하는 혼인관계의 독특성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의 관점에서 인륜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웃음> 혼인은 우리가 그냥 사회적인 관례를 따라서 혼인하는 게 아니라고 랬죠 나이가 먹었으니까 뭐 때가 됐으니까 자기 뭐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후사를 낳기 위해서 그렇게 혼인하는 것도 아니고 혼인은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인을 소명으로 인생들에게 주셨어요. 첫 창조 때 그렇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제도가 되기 때문에 혼인이 소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첫 창조 때도 그렇고 둘, 둘째 창조인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이제 명백하게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어 주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 사조들은 그것을 철저히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뛰어 <웃음> <웃음> 나타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표준인데 기준이고 표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혼인을 자기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한다 이 말이죠. 출애굽 때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 명령을 받을 때그 오늘날 그 음성을 너희가 들을 때 그러니까 출애굽 때도 그 음성을 들었는데 저들은 불순종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다윗 때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그리도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이제 적용을 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님의 구원을 기계적으로 생각하고 숙명론적으로 생각하면 그 절대 받을 수 없는 히브리서 기자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주님의 선택 그늘 말씀드렸죠.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선택의 문제는 예정, 그 예정과 선택의 문제는 제일 뒷부분에 얘기했다고. 제일 먼저는 그, 그 선택받은 자들의 그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쭉, 어,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선택에 대해서, 예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극단적인 하이퍼 칼빈, 칼빈니즘이라고 그러는데 숙명론자들은 그냥 내가 언제든지 예정됐으면 주님 앞에 가겠지 이런 식으로 당대의 책임은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신자로서의 책임 아까 뭐 뱀파이어 그 신자를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얘기하고 자기 책임을 하나자 하나도 하지 않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그런 사람들 이제 사실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도전이 되는 거죠.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게 적당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말 우리가 저기 안병 걸리고 뭐 아니면 저 죽을 병이 걸렸다 하면 그 의사가 내리는 처방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려고 합니까?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하니까, 뭐, 내가 있는 거다 써서 그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의 말을 따르잖아요. 중병든 환자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처방에 내리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 긴박성을 가지고 그 듣고 순종하는, 순종하는 태도가 없이, 그것을 듣고 지키려고 하는 태도가 없이, 그냥 들으면 그게 믿음으로 화합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정보로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그, 내 그, 다양한 지식에 대해서 그냥 쌓아놓고 있을 뿐이지, 그게 그 사람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면, 진짜 교회는 참 전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내가 그렇게 못 살면 못 사는 것을 탄식하고 아그본 본위를 회복하고 본질을 취해간다 이런 자세가 언제든지 겸, 겸손한 자세인데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서도 이제 좀 아는 지식 가지고 뻔뻔하게 교회 안에서 선생 노로 할라고 하고 대접 받으려고 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도전이다 엄청난 도전이에요. 혼인 꼭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소명으로 해야 되냐 대 하나님의 말씀이 소명으로 기준으로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충 들으니까 세상에 떠밀려 내려가는 거아니 이거 아니면 내가 살수 없다는 그런 각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언제든지 광야에서 뭐 시험하던 때와 같이 강박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웃음> 아까 우리가 오전 강설 때도 봤지만, 하나님의 일을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전보인 건줄 알고, 그렇게 여기고 한가하게 생각하면, 그 구속사 안에서 참여한 자로서 그 영광을 못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언약하신 것, 주님이 표준으로 내려주신 것들을 굳게 붙잡고 모여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거기에 참여한 자로서 이제 또한 발짝 더 나가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안에 그 일꾼으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제자로서. 그 제자라는 말이 그 계속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 그 제자라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웃음> 철저히 주님의 그 사역, 주님의 계획, 주님의 일에 전심으로 이제 순종하고 나간. 그, 하나님의 말, 주인이 뭐, 말을 하는데 골라서 듣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버리고. 그건 종이 아니에요. <웃음> 늘, 그, 하나님께서 이, 소, 혼인을 소명으로 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이게 과, 이게, 그러니까 사실 장성에서 혼인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하, 위해서 하는 거지, 그냥. 때가 돼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 <웃음>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위해서 궁극적인 그그 그, 그 충만함에 이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다양한 게 좋은 것들을 주시고 그런 걸 목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절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웃음> 로마서, 어 여기 이제 동성애 문제를 또 얘기를 했는데, 혼인의 창조 규례를 따르지 않으면 사람이 순, 순기능을 역기능으로 취해 간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바꾸어, 바꾸어, 바꾸어 계속 나오는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남자가 남, 저, 여자를 취하는 게 정상인데, 그걸 바꾸어가지고 우상숭배의 결과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그 역기능이 돼 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아닌 걸 하나님으로 섬겨버리고 자기 정욕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불의 악덕 추악이 이거, 뭐, 이거 이방인의 죄로 특징이 되지만 사실 유대인의 죄는 또그그 그 위에다가 또 이제 유대인의 죄의 특성이 나오죠. 그이 장에 보면 아무튼. <웃음> 순기능에 적합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이제 다 바뀌어져요. 다 그게 탐욕이 되고, 그게 우상이 되고. 왜 동성애가 우상이 되는 줄 압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러는데 갈라디아서, 아저, 아 골로세서 3장 1 0절인가요그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러는데 동성애는요, 자기 자기애가 극치로 자기를 숭배하는 마음에서 동성애라자 자기, 자기 쾌락을 제 일로 두니까 아 정상적으로는 여성을 보고 마음이 동해야 되는데 여성을 보고 마음이 안 동해 남성을 보고 마음이 동해 그게 자기는 자연스럽다고 해서 근데 그게 자기애라고 자기 쾌락을 우상으로 삼기 때문에. 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다 자기 중심으로 돌려버린다. 다 바꿔버린다. 사회도 바꾸고 가정도 바꾸고 자기도 바꾸. 그게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동성의 문제를 항상 순리를 역리로 바꿔요. 신자들은 그 역리를 다시 순리로 돌이키는 자들이지요. 그그다 어거지로. 여, 반대로 된 것을 그 내가 우리의 과거를 이해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순리의 참된 순리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혼인이라는 거는 참된 순기능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신 혼인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투영해내는 거니까 그걸 그게 본질이니까 그걸 저. 자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생각해갖고,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할때 자기의 권위가 붙는 거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하나님이 목표하신 데 이르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영리를 순리로 바꾸는 삶이죠. 절대 내, 나 중심으로 안 살고, 나는 다 이해를 못해도, 내 몸이 이상하게 반응을 해도, 나는 이게 정상하지 않다 생각하고 정상한 걸 찾아가려고 해야죠. 그게 신자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음성을 삼가서 듣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 그러고 이제 원래 그 그리토와 교회의 관계를 가르치기 이전에 사실은 그, 하나님과 자, 자녀, 자기 백성의 관계가 가속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권속의 관계, 하우스홀드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관, 관계를 기본적으로 알고 누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외인도 아니오 이제는 손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2장 10절이죠. 이건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이미 부활에 참여하고요. 이 그리스도의 몸에 자동적으로 참여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본성이 그리스도의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살수 없는 사,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속이죠.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그,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이제 관계가 어그러졌으니까, 가정 관계, 또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사회 관계가 다 어그러졌으니까, 그 앱에 소서그 사장, 그, 그 17절부터 그그리도 안에서의 새 생활이 나오는데, 그새 생활 가운데 회복해야 될 내용이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 사회적인 주정관의 관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그냥 너 혼자 그냥 구원 받아서 잘 살아가 아닌가 모든 걸 모두가 바뀌어진 것을 다 순리로 바꾸는 거예요. 원천은 거기니까 원천을 기준으로 해서 순리로 바꾸다. 상전들은 자기의 상전이 있는 줄 알고 종들을 대해야 되고 종들도 이제 종들도 그그 그 위에 상전이 있는 줄 알고 그 눈에 보이는 상전에게 눈, 눈 앞에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보시는 앞에 산다는 걸 알고 진짜 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타락하게그 영리로 바뀌어진 상태에서 그 순리를 드러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다 주신 거예요. 그리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거고, 그러니까 단순히 가, 가늠하지 말라. 이게 아니 이게 그 이면에는 완전히 그 본질을 회복하고, 본상을 회복하고, 본 인간상을 회복하고, 그 사회상을 회복하기 위한 단추예요. 그, 그 귀한 그 단추가 되는. <웃음> 혼인 관계가 참 그렇게 독특하다. 아까 교회 그 가치와 영광이 독특한 걸 봤잖아요? 그, 그, 그것을 반영해내는 사회가 혼인, 음, 혼인의 사회니까. 그, 그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한 거예요. 독특, 단순히 상대적으로, 우리, 알콩달콩 뭐 부부간에 아주 알콩달콩 살아가면서 그 깨알 같은 행복을 누리면서 아그 자식들하고 이, 이게 이게 이게 진짜 이게 땅의 것이거든요. 이 주님과의 그 진짜 원천적인 관계를 다 회복하고 그것을 누려가는 관계, 그걸 누리기 위해서 서로 돕는 관계. 그게 혼인 관계. 그러니까 이 혼인이 소명이 되고, 혼인 관계가 신성한 거고, 혼인 관계가 아주 독특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신자의 윤리 원칙이 이제 혼인 관계에서 시행되어야 된다. 오늘은 이제 그 이하의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이 이제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 6장 9절의 맥락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좀 전에 이제 5장 22절에서 아내가 죽게 하던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앞에 동일한 교훈이 원칙적으로 천명되어 있습니다. 5장 21절을 보면 그리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나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나 종이 상전을 순종하는 것이 모두 그리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권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배적인 권위가 아니에요. 철저히 섬김의 권위에요. 주, 주님이 언약의 주이시지만 종으로 오셔서 아버지 뜻의 언약의 제물로 그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종의 도를 아주 완전하게 보여주셨어요. <웃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그 관계에서 보여주는 그 지배의 관, 그, 그, 그런 그 것을 다 내려놓고 버스, 거기서 떠나는 거죠. 이제는 섬김으로서 남편은 왕으로서 선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아내를 섬기는 거죠. 군림하는 게 아니고 섬, 섬기는 거죠. 주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앞, 앞장서서 섬기는 거죠. 남편이 혹안 믿는 사람, 혼인하고, 저 먼저 믿게 되면,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아내로서, 왕으로서, 손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섬김의 모습을, 그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토께 받은 그 빛을, 그, 받은 자답게, 가정에서 그 빛을 비추어야죠저 사람이 뭘, 언제 알아주려나 하고, 그말 아래 두면, 그 빛은 영원히 못 비치는 거예요. <웃음> 그러니까 상전도 섬, 종을 섬기는 거고 이제 그 사회적 관계 때문에 상전의 위치에 있지만 종을 종으로 일반 사회에서 보는 종으로 보지란 부모도 이제 일반 사회에서 보는 부모로서의 그 역할이 아니라 그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보여진 그 그것 그런 어, 관계를 그 누리는 거죠 사실. 부모 자식간에도, 부부간에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잘 누려가는. 이 <웃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이 이게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드러난 비밀이에요. 그게, 그게. 그, 그 영리를 술, 순리로 바꾸는 드러난 비밀이다. 아 아는 그 맛을 본 사람만 그.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아내 남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나 부모가 주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나 상전이 하늘에 상전이 계신 줄 알고 종을 선대하는 것이 또한 에베소서 오장. 2절에 천명된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토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는 헌신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다시 돌아가기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받았는데 사람한테 돌아가고. 이게 선순환이죠. 이게 악순환이 아니고, 이게 선순환이에요. 영리의 사회 속에서 순리의 사회로 살아가는, 이게 선순환의 법칙이다. <웃음> <웃음> 그리토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셨습니다. 21절과 마찬가지로 서로 복종하고 그리스도처럼 이제 서로 복종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없으니까 얼마나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말씀 연구도 해야 돼. 우리 안에 그게 없으니까. 내 안에서 있으면 내 안의 것을 빼서 쓰겠는데 없으니까 주님 앞에 받아야 되고 그런 능력을 입어야 되고 지혜도 받아야 되고 지식도 받아야 되고 능력도 힘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해야죠 <웃음> 말씀을 읊조이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웃음> 이두 원리는 <웃음> 거룩한 교회에 속한 신자가 서로를 대하는 원리 곧그리도인의 윤리입니다 아까도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리도인의 윤리는 그리도의 윤리 우리 스스로는 그리도처럼 행할 수 없고 오직 그리도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그리도로 말미암아 이런 사랑과 복종의 원리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로마서 12장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토인의 윤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시듯 형제를 대하고 그리스도를 대하듯 형제를 대하는 것입니다. <웃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사랑으로 섬기셨듯이 우리도 형제를 섬김으로 사랑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이듯이 우리도 참된 사랑으로 형제를 나보다 높입니다. 예, 형제를 높이지 않는 사람은 그리토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지지 않은 사람이 음. 여기서도 이제 권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음. 에베소서에서는 특별히 권위의 측면에서 인륜 일룡, 인륜관계를 음. 어, 어,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권위라는 게 이게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자기가 맡고 있는 기독교 사전, 성경 사전적인 음. 자기가 맡고 있는 지위나 직책 때문에 어떤 일을 할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 자기가 맡고 있는 직책 때문에 할수 있는 권리. 그 사람은 그, 그거를 행사할 때그 사람은 권위가 있다고 하죠. 근데 그걸 의롭고 공의롭고 자비롭 해야 되죠. 주님이 우리에게 의와 인으로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걸 그렇게 해야 돼. 응. 그럴 때 권위가 부는다 응. 하나님이 세워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 어, 자기가 이 세상 말로, 이제, 경찰도 아닌데, 경찰 복을 입고 경찰 행사를 하면, 이거 당장 감방에갈일 아닙니까? 아, 자기가 판사도 아닌데, 판사로 세움을 입지도 않았는데 판사를 해 자기가. 그러면 이건 완전히 판사를 사칭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자기가 하나님 세우지도 않은 일을 한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권위가 무슨 힘이 아니. 내가 남편이니까 권위이고, 내가 교회 목사니까 권위. 그, 그, 그게 뭐, 거기 힘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고, 자기 은사를 써나가는 자리다, 임마. 그게, 그게. 그러니까, 아, 진짜 신자로서 권위 있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이웃을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한 것처럼. 진짜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배운 게 없고, 에? 가진 게 별로 없어도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권위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가진 게 있고 배운 게 있는데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권위를 발로 밟고 있는 사람, 진짜 딱한 사람이에요. 권위, 권위, 우리 신자들이 다 권위자인데요, 권위자. 권위자들이고, 기본적으로.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선지자니까. 권위자들이고, 그 중에 이제, 어떤 왕적인 역할을 좀, 또 선지자적인 역할, 저기, 제사, 선지, 제사장적인 역할을 독특하게 좀한발더 앞서서 하시는 분이 또 나와서 섬기는 거잖아요. 그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게, 그걸로 권위, 근데 뭐, 나이 먹었다고, 오래 다녔다고, 이게 권위가 붙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실질이 있는 사람이 그, 그 권세에 있는 자리에 나오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주님이 세운 걸로 교회가 다 확인하면 그 사람이 그 옷을 입은 거죠. 그리토의 의의 옷을 다 입었지만 그 직분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럼 서로, 하나님이 세우신 걸 알고 서로 존중하는. 하나님을 세우신 걸 모르고 한 신분 같은 신분이라도 서로 주님을 대하듯 하는데 앞장서서 하는 사람은 더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섬기는 거 아닙니까? 권위의 측면에서 인륜관계를 접근한다는 말이 이게 간단하게 한 문장이지만 그 권위라는 말에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처럼 권위 있는 분이 없죠. 하나님은 하신 자기 일에 충실하신 분이에요. 그래갖그 권위를 다 보이신 분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다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그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 일에 순종하셔서 오셔서 아드레를로서그 권위를, 그 권세를 다죽기까지순종하셔고 권세를 받아서 하늘에 오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신인으로서 그 보좌, 주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성신으로 다스려 가시는 그 권위를 아무도 침해를 못하는 그분이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뭐그 어떤... 기근 뭐 이런 거에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 그게 얼마나 권위가 있는? 그분과 함께하는 권위가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자 제자들이 사사도들도 그렇고 그 권위를 알아서 사람의 권위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권위에 이제 이전에는 그냥 한 비자의 소리에서 나가 떨어졌지만 이제는 자원해서 앞, 앞장서서 죽는 길로 나간 거예요. 그게 권위 있는, 이 죽음과 죽음에 이르는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권위 있게 여겨서, 하나님의 사회를 권위 있게 여겨서, 그러니까 인륜, 권위의 측면에서 인륜 관계를 접근한다는 걸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얘기하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높여진 걸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그 일에 직책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내신 사도와 선자와 이 저희 목사와 교사, 이렇게 준그 토대 위에서 하나가 되게 하고, 그리도그 다음 4장 16절까지 그 얘기를 하고, 17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을 얘기하는데, 그 토대에서 이 혼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웃음> 권위가 거기서부터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권위라는 게. 높으신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시듯이 권위의 자리에 있는 남편, 부모, 상전은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을 섬김으로써 사랑을 드러내야 돼.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권위의 자리에 세워 놓으신 사람을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이게 종의 도는 그렇죠뭐 뒤에도 조금 나올 나올 텐데 종은 나 가서 열심히 네. 일하고 와서 주인 보고 밥상 차려 내놓으라고 절대 할수 없어요. 그게 종이에요. 그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주인 밖에 일다 보고 와서 주인 상처를 주는 사람이 종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종이에요 진짜 그 영리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종이 그렇다 이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웃음> 이제 그걸 안 하고 대접 받으려고 하면 대접 받고 싶으면 대접하라는 말그 말이 그거예요 가서 순종하서너 죽도록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이제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답이 없습니다. 이 교회 사회. 아무 뭐 답이 없어요. 여기 뭐 똑똑하고 돈 많고 권세 있고 이런 사람들이 대접받고. 이게, 이게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 앞장서서 총알 받이 되는 사람이 <웃음> 권위의 측면에서 이, 또 가정의 관점에서 또한 권위의 측면에서 인륜관계를 다룬다. 그러니까 사도가 가정의 관점에서 그리고 권위의 측면에서 인륜관계를 스스로 어, 교훈해 나가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상조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맺는 모든 인륜에서 그리토와 우리의 관계가 실현되도록 그리또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구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지위를 갖고 섬기라고 러고 높이라고 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답게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죠. 참신자예요. 참제자고 그리토와 연합하여 그리토의 몸과 지체로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5절 이하에 언급된 모든 명령이 결국 그리토와 연합되어 그리토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1장에서 그리토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데 그것을 거기에 속한 자로서 참된 그 새 인류, 새 사회.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새 인류와 새 사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새 인류로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어떤 사회를 형성해야 되는가.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지식 가지고 뭐좀 들은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그 앞장서서 그 일을 해야죠. 그 보도는 안 보다. <웃음>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가장 잘 보여지는 어, 것이 이제 바로 어, 혼인 관계입니다. 이것은 뭐 이제 계속 얘기했는데요.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을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실 아브라함 언약 때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아브라함을 투용해서 보이시고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은 그 이삭을 통해서 보이시고요. 성신의 어떠하심은 야곱의 후회를 야곱을 중심으로 한 후회를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늘 씨앗의 형태에서 그 열매를 다, 다 담아서 그 개시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다 헤아려 알 길이 없는데, 이제 사람은 원래도 새카이니까그새카만한 사람들을 그냥 데려다가 하얗다고 여겨주고 그 일에 쓰신 거예요. 그러면 그그 그 하나님을 알고 난새카만에도 불구하고 늘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쓰인다는 겸비한 자세로 쓰인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고 이삭의 하나님 되고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 이게 단편적으로 잘못한 걸로 따져서 우리랑 비교해 보면 뭐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그 자신의 상태도 알고, 그 거기에 자신을 들여간 거예요. 다 들여간 거예요. 그래서 수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어떠함을 다그 그 속에서 드러낸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거예요. <웃음> 바울 사도가 22절에서 31절에서 그 아, 5장이죠.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관하여 교훈해오다가 31절에서 어, 창세기 2장의 마지막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부를 한몸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32절에서는 갑자기 비밀을 언급합니다. 이 비밀이라고 하고요. 그러다가 33절에 다시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교훈하고 단락을 마무리 짓습니다. 혼인관계에 관해서 교훈하다가 갑자기 이 비밀이 크도다 한 것은 그만큼 부부관계가 그리토와 교회의 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선 이 비밀은 부부관계보다는 그리토와 교회의 관계 에, 관한 것입니다. 창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특히 이제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깨졌을 때는 이제 다, 다시 하늘에서 그 식양을 보여서 회복해 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그래서 이제 그게 드러난 비밀이라고 하는 건데 그 말이 좀 모순이 되는데 이미 분명히 아, 알만한 것을 다 알려 주셨어요. 그런데 내죄 때문에 그걸 못 보고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에 보다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이 비밀이다. 에베소서 3장 8절로 11절에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승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벌써 창세 전에 이제 하나님의 경륜과 삼위 하나님께서 겨, 어, 어, 의논하셨던 내용을 캐취하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제 교회로 말미암마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미니 교회로 말미 그러니까 아까 오전 강설때도 그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구속계획 속에서 작정된 거고 그 그것이 언약을 따라서 차, 차곡차곡 천진에 어, 오다가 성취된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준 거잖아요. 혼인관계도 거기 에 연장선상에서 그 교회에 속한 자들이 이제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투영해내는 것으로 그러니까 혼인관계를 잘하는 게 소명이고 신성한 거예요. 그게, 그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게 다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비밀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 그1 장에서 하나님의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되는 걸 이제 그렸잖아요. 그리고 그 일에 자기가 사도가 됐다고 3장 자기 자기 직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4 장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최소한의 질서와 새생명 의 어떤 걸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도 앞에서도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다시 이제 상기시키는 거죠. 에베소서에서 사도가 말하는 비밀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이 비밀이 본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인데 이제 그 비밀이 사도에게 계시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도로 충만한 거룩한 사회가 서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뭐뭘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런 <웃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한 것도 사실은 그그 그 일에 아주. 충실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집중한 자가 되라는 거죠. 거기, 거기 그성 성신께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속마음을 다 아셔가지고 사역하시는 분이니까 거기에 완전히 잡힌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성신을 의지해서 사역을 하셨듯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도 성신을 의지해서 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웃음> 우리가 그리도의 교회로 서 나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한다면 하나님 안에 감춘 그 뜻이 환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들여서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충만하게 받고 그게 넘쳐 가지고 예배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예정하신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내 신행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나님 구속사 안에서 그 일의 모형적인 역사 속에서도 3대 절기에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는데, 우린 뭐, 여기 교회당에 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 <웃음> 우리가 그리토를 믿어 그리토와 연합되어서 이, 이 비밀의 내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토께서 우리 없이 계시지 않고, 우리 없이 사시지 않고, 우리 없이 행하시지 않는 여기서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토의 몸으로 서고 그분의 지체로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어린아이가 깊어 뛰면 그 다윗이 뭐 법궤 들어올 때뭐 춤추고 난리를 폈는데 물론 막 춤을 추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그그 그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깊어 뛰며 주를 보는 심정으로 예배 참석을 해야죠. 세상에서 아무리 그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그 주님 앞에서는 참 위로와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그 엄청난 세계 속에 살아가는. 아까 정신병자 얘기했는데, 그 실제가 없으면, 이 우리가 정신병 들은 사람이라니까요? 실질이 없으면. 근데 실질이 성경이 보증하고, 역사가 보증을 하는 거야.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보증한, 우리가 보증하는 우리의 삶이.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전에, 삶의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내 안에서 표출해내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개혁 신학이고 삼위일체 신학이고 그게 언약 신학이고 하나님 나라 신학이고 그거 아니에요. 새 사람으로서 눈빛, 언어, 생각, 행동, 교회 알아서. 그게 그뭘 우리가 예배 얼굴 도장 찍으로 나옵니까 교회? 그, 그 아닌 거죠. 진짜 하나님을 배우고 좋아서 기뻐 뛰면서 와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실질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없으면 내가 그만큼 세파에 찌들린 거예요. 사실은 그 부분을 회복해야죠. 날마다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는 여기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드러나고 있으니 거룩한 교회 지체로서 사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지혜를 얻을 것이고 이미 얻은 것이고 또 얻을 것이고 받는 자는 더 받아 누이 예?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다 뺏겨 버려요. 신앙생활하면서 갈수록 이상해져요. 예, 없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며 교회로서 살지 아니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개혁교회가, 지교회가 최고의 치리기관이라고 하는 게, 그 지교회가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예요. 주님이 직접 다스린 신는 유기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꿈틀거리는, 사망에 어쩌지 못하고, 예? 사망에 이르는 고통에 어쩌지 못하는 이, 이, 저기, 유기체라니까요. 아무리 밟아도 꿈, 저기, 죽지 않는. 그렇게 못살면 참 미련한 거죠 우리가 사도가 전한 대로 복음을 힘써 받고 전하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도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전해 보세요 성신이 임하시면 전한다고 랬잖아요 권능을 받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음식 얘기했죠 일생에 처음 맛본 그 맛, 잊을 수 없는 맛. 그걸 바라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우리가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그걸 어떻게 말하지 않고 견디냐 이 말이에요. 절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절로. 누가 시키지 않아. 하나 시키지 않아도 그 아버지 말씀을 땡겨서 보고 저하고 요새 저기 예수님의 행적 공부하시는 목사님이, 일권 끝나는데 벌써 이권이 당겨진다고 이렇게, 이권이. 자기는 평생에 이런 경험 처음이라고, 그런,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그래줘야지, 죄 그, 그렇게, 목사인데도 이제 그렇게 순진함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야지. 성도들이라면 아버지 말씀을 끌어 당겨서 미리 끌어 당겨서 다음 주 말씀 받을 거 미리 당겨서 보고 말이뭔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 누린 것도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없잖아요. 말씀 누린 게 참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린 거잖아요. 그걸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부여를부여를 맛본다. 그 말하는 사람이 자꾸 그더 은혜 위에 은혜로 자꾸 누려지는 거예요. 오늘 저기. 설명을 너무 많이 해갖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